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 멘트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점 비교 이번 편은 카페의 차이점인데요 그 카페를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 여성의 인권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평일 낮시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 하면 머릿속에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한국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동네 아주머니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회사 건물이 모여있는 상업단지 부근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잠시 외근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은 부장의 커피 심부름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페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은 책을 본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분들하면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먼저 떠오르지 동네 아저씨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그 반대입니다 대낮에 베트남 동네 카페에 가보면 손님 중에 90% 이상은 바로 아저씨들이죠 자료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아침 8시 30분에 한 동네에 있는 카페를 방문하여 촬영한 영상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내에도 스타벅스나 엔젤리너스와 같은 브랜드 커피 매장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네 카페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낚시 의자라든지 목욕탕 의자처럼 생긴 곳에 앉아가지고 미니 테이블을 놓고 마시는 곳이 대표적입니다. 즉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성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죠. 많은 분들께서는 베트남은 모계사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베트남은 모계사회는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의 모계사회라는 것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의 성이 여성인 엄마의 성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의 성은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모개 사회의 특징은 사회와 가정의 중심은 여성이 되어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만 실제 베트남 여성 인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낮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사회의 경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보다 배우고 싶어도 더 배우지 못하고 주부 수업만 잘 받은 다음에 시집가서 애만 잘 낳으면 된다는 라 식으로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아시나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하던 한국 여성들의 인권보다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은 더 낮습니다. 현대시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많긴 하지만 과거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가사라는 미션만 주어졌었죠. 명절때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하니 그런 부분까지 가사로 치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에 비해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과 가사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고요. 거기에다가 생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오셔가지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길거리 음식 즉 빵하고 밥미라든지 뭐 아니면 음료수 이런 거 파는 사람들 대부분 여성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여성들입니다 물론 남자가 없다는 건 아닌데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이야기고요 뭐그 부분은 뭐 서비스업이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더 많이 하지 않냐 그뭐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공사 현장이라든지 공장에 가보게 되면 여성들이 하기에는 좀 힘든 육체노동 관련된 일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베트남에 뭐 여성 할당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남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소위 말해서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있어 가지고 여자들이 답답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와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베트남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는 베트남은 과거에 전쟁을 많이 겪어 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자를 좀 귀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썰이 가장 유력합니다. 베트남에 와서 현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자녀의 육아라든지 집안의 살림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결혼 전에 부모님이라든지 자기 형제의 생계를 갖다가 책임지는 사람들은 장남인 아들보다 장녀인 딸의 몫이 대부분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베트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할 건데요.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지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 결혼을 할때 신랑인 남자가 신부인 여자의 집에 베트남 사람들 소득 대비 상당히 많은 돈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 이후에 살 집이라든지 혼수라든지 이런 거는 남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남자의 몫이라고 하면 그 이후의 미션인 자녀 출산하고 자녀 출산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고 남자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육아라든지 아니면은 자녀의 교육비부터 해 가지고 생활비 같은 거 그런 거는 남자보다 여성이 책임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러면은 여자가 애도 봐야 되고 일은 언제 하냐라고 하면은 육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친정 부모님이 와 가지고 봐 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트남은 아직까진 가정폭력이 좀 많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베트남은 모계사회라든지 혹은 목건제국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 후에 남자들이 돈을 계속 벌어오는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원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입니다. 100%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 남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인하고 결혼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른 베트남 문화 죠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 부분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모습하고 문화 그리고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한국인의 사상이 정답이고 이들의 사상은 오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하고 오래 교류를 한다고 해도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